멋지게 사는 인생이 뭘까 어떻게 하면 멋지게 살까 인생 멋있게 살기 하아 그래서 멋진 인생이 뭘까요 멋진 인생 사실 저는 지금 대학교 4학년이고 4학년을 마쳤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어, 사실 대학교 입학한 순간부터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까지 취업만을 생각하면서 학교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점점 어뭐 인턴도 해보고 그냥 사회생활좀 해보니까 사람들 좀 만나보고 세상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 보니까 뭔가... 진짜 일반 회사원이 돼서 거대한 기계 속에 진짜 쭉 이만한 부품이 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물론 제 욕심일 수도 있는데 저는 내가 중심이 되는 내가 주체가 되는 일을 하고 싶고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참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게 어떻게 프리랜서라고 할수 있긴 한데 저는 어쨌든 간에 유튜브 일단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크리에이터 일을 하고 있지만 어 이제 정말 본업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아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요즘 사실 제 또래 분들은 아마 같은 고민을 많이 하실 거고 공감을 하실 거 같은데 인생이 참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이고 저는 그래서 사실 그냥 인생을 멋있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 뿐만이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도 어? 쟤 되게 인생 멋있게 산다 이런 말을 듣는 게 저는 그 무엇보다도 성취감이 진짜 확 와닿을 것 같거든요 하, 근데 참그 멋있는 인생을 산다라는 게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멋있는 인생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정말 멋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잖아요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일은 보통 따로 있고 해야 하는 일이 따로 있는데 해야 하는 일은 보통 이제 수입을 벌어들이는 일이고 좋아하는 일은 보통 그냥 소소한 취미 취미생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물론 욕심일 수도 있어요 저도 알아요 이게 사실 디지털 크리에이터 유튜버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도전이고 누가 보면 무모하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누가 보면 그냥 어째 왜 이렇게 어려운 힘든 길을 가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힘들지 않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 과정 안에서는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니까 그건 좋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어, 항상 취업 준비만을 계속 하다가 이제서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거 같고 찾았고 찾은 거 갖고 하면 안돼 이제 확신을 가져야 돼 찾았고 이걸 이 일을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전체적인 큰 틀을 컨셉을 멋있는 인생을 살자 그게 인생, 제 인생 모토이기도 하고 앞으로 추구할 이 채널의 방향인 거예요 인생 멋있게 살기 일단 멋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관리가 일단 잘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자기관리 물론 외적으로 뭐 운동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또뭐 피부관리도 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자기관리라도 할수 있지만 본인을 위해서 자기관리라는 게 사실 본인 몸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진짜 정말 죽어라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냥 그냥 설렁설렁 쉬면서 릴렉스하고 좀 심신안정도 취하고 이런 삶이 사실 우리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워라벨이 적절히 균형을 유지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지금 대학교 4학년이 저는 지금 당장은 영상에 몰두하고 싶어요 진짜 인생 멋있게 살고 싶거든요 너무 아이디얼한 일이긴 한데 참. 일단 저는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에이. 그래서 어, 영상 초반에 보셨듯이 저는 거의, 거의 매일 이렇게 1시간 반뭐 진짜 길면 2시간씩 운동을 해요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뭐 식단도 뭐 제가 뭐 선수처럼 철저하게 지키진 않는데 최대한 단백질 위주로 섭취를 하려고 하고 건강하게, 클린하게 먹으려고 하고요 일단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일단 뭐라도 해야 뭐라도 해야 인생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원하는 대로 될 가능성이라도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침대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러고 있으면 누가 뭘 해줘요 안 그래요? 누가 본인 인생에 대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뛰고 움직여야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뭐 내가 나를 안 믿으면 누가 절 믿겠습니까 일단 해봐야지 일단 움직이고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보고 후회 없이 해봐야 내 길이구나 혹은 내 길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수 있을 정도까지 열심히 해봐야죠 아, 인생 멋있게 살기 한번 응원해주세요 <웃음> 아 어렵다